둘, 셋! <목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니다 와. 와! 이거, 이거 너무, 이거 진짜 너무 기대. 나, 기대. 오, 보고 싶었리사이사야 어디서 할 거야? 아! 제발. 아! 오, 아! 가자. 아! 어, 뭐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와우! Wow! <웃음> 오! <웃음> 소리 살짝만! 불꽃녀우스다! <웃음> 어, 소리 올리다 내거못 봤다! 와 <웃음> <Wow>. 웃었어! <웃음> <웃음> <웃음> 오! 웃어라면어 오! 규빈이야! 오! 진짜! 진 손님보다 짜진 오, 어 진짜 멋있다. 멋있다. 우리 멤버들 처음 보는 효과 가 진짜 멋있다. 나다 용수 나다 나 오우. 나다 오 나이나 오 뭐야? 사람이 바뀌었어. 오뭐 뭐? 오 뭐야? 형도 저기 아니지? 리에 어, 진짜 잘 나왔는데? 어 리에, 리 어? 어, 얼굴 빼라 빼라. 오, 오 멤버들 너무 멋있는데. 정답은 나. 이분 형왜 삐졌어? <웃음> 순짜더빚지않데 방금. <웃음> 오. 오나 소름 돋았어. 우리 올려놓으면 맞네. 오. <웃음> 고마워. 오. 엄청 잘한다. 오, 대형 사호 손사. 내 파티 나한 번도 안 나왔어. <웃음> <웃음> <웃음> 여기서부터 드라마 시작인가 봐. 그니까. 음, 드라마 이제 이거 막 어. 둘이가 메인인데? <웃음> 그렇지. 역시 차 있는 사람이 이겨. 잘했다야. 뭘 멀리. 와! 뭐야? 오, 오. 준지! 오, 연결 봐봐. 준지 세탁한다. 준지 이거 캣휠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줬어 <웃음> 네. 사비에는 우리가 나올 <웃음> 것 같은데. 오. 오, 진짜네. 오! 오! 오 유정! 멋있다 이거. 유정! 오이 <웃음> <웃음> 오, <웃음> 어 <웃음> 오 저거 밀. <웃음> 오 신기하다행. 어 신기하다. <웃음> 신기하다. 편집 방법이 먼저 너무 근데 신기하다. 우리 그 안무 세트장이 진짜 멋있긴 하, 했다. 뭐가 더 멋있어? <웃음> <너가> 더 멋있어. <웃음> 너가 더 고맙다. 나왜 여기 와있는 우리 댄스 <웃음> 브릿지에 우리가 나오는 거. <웃음> <웃음> 우리 아!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커피!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너 <웃음> 바로 나와? 너 아니, 강남사에 바로 나와 나.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오, 셋다 친다 어, 던졌다 어? 진짜 던졌대 오, 조지! 오! 멋있다 멋있다 진짜 멋있다 이, 이거 네. 역대급 유인데요이거나오 나와요! 안돼! 와 아, 이거 진짜 여기 있는 거같방 봤어? 어와 여기 오. 있는 거 같다 어. 그러잖아 그 크리즈 아키드 샤샤스 키크인가고 8,900원짜리. 예, 예, 예, 예. Get m o 와, 진짜 멋있다. 진짜. l l o w 우우! 와, 미! 와. 마지막까지 완벽하다. 와, 이거 소리. 오! 와 이거 와, 레전드다 마지막에 이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어, 그러니까. 바뀌네? 이게 와, 진짜 대박이다. 신기한 게 많은 게막내 몸에서 갑자기 막리에 나오고 막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하다가. 너무 멋있다 이거는 진짜, 진짜. 응. 서울 드리프트 그 자체예요 진짜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에, 에어드랍트잖아 <웃음> 너무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게 너무 와. 티가 나고 와. 진짜 일단은 그 선웅 감독님께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형할말 있잖아요 감독님 어, <웃음> 영화 찍으신다던가 혹시 이베스트들만 싹싹싹 모 진짜 편집 몇개 해주셨다 와, 그리고 색감도 멋있어. 너무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 <웃음> 너무 멋있어 영화 어떻게, 어떻게 내가 아니, 본 영상 중에 제일 멋있어 이거 그냥. 완전 서울드리프트 해 그냥, 그냥 뮤직비디오를 와, 통틀어서가 어. 아니라 그냥 내가 본 영상 중에 제일 멋있어 와, 그냥 멋있다. 뮤직비디오일 수도 있는데 한 편의 영화입니다 음. 이거는 진짜 올리 l in 그 자체예요 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곡멜로디랑 장면이 너무 잘좋아가잘돼 그러니까, 있는 거아요 진짜 이 정도 좋이도요이도좋아해자이정 좋아해요. 이 정도 좋아해요. 이이좋습니다 여러분. 네. 시작이 너무 좋아요이 정도 좋이 됩니다. 아해요이이도이도이요요이요아해요요이정해이요이정해요이요아이 정도 좋아해요. 이 정도 좋아해요. 요 이걸로 서울 둘이 하고 이런. 나 이렇게. 아니면 이거. 저게. 오, 될 오, 거. 이게 오, 이게 이게 멋있어. 요거. 아 그리고 아까 약간 <웃음> 숨, 숨겨진 그게 있었어. 어? 성호 형그 약간 빨래바보니까 무지개였거든. 어아 아, 무지개 맞아. 그, 그, 진짜로. 어, 가방 자. 이거 들고 가는. 그러면 거. 멤버만 네. 맞춰보자. 어나 이거 입고 같다 유빈형. 나, 나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좋다. 어. 나 이거 좋아. 나 이거 완전 그카카오토 외계인이 모티콘 같아. 자 그렇다면 저희 뮤비 많이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요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너무 상당한 뮤비가 나온 거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진짜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뮤비도 상당하고, 퍼포먼스도 상당하고, 노래도 네. 상당하고, 얼굴도 상당합니다. 음. 상남자입니다야 <웃음> 맛있다! 야 맛있다! <웃음> 음, 맛있다! 맛있다. 올리언 오브 라이언 흥해라. 달다. 맛있는 올리언 오브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올리오브였습니다 올리언 안녕. 바로 다시 봐. <웃음> 소리 불불불불불 어! 불불불불불불불불불불 너무 아, 이거 나올 것 같은데.